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모든게 시작됐죠 여보! 안놀아! 내가 퇴근하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 들어봐봐 어?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할수 있는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야 인터넷에서 그외 야한 속옷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어... 티팬디! 그래! 티팬디 전문점을 하나 오픈하자고 아유 기껏 생각한게 네가 좋아하는 그런거냐? 어우 나 진짜 저질이야 아 기꺼이라니! 잘 생각해봐봐 남자들은 원래 야식구리한걸 무조건 좋아한대 말이야 남자가 직접 매장에서 여자 속옷을 사는거는 그 쉽지가 않아요 눈치가 보이거든 근데 야한 팬티뚝더무사 그거는 근데 그거를 얼굴 안보고 인터넷에서 그냥 쉽게 살수있어 대박 아니겠어? 대박 말이야! 하 <웃음> 어, 그런가? 그렇단 말이야? 정말? 그래서 그 시장조사는 거 시작했는데 어 세상에! 남편이 생각한 쇼핑몰들이 인터넷에 아주 널려있더라구요 그것도 잘 빠지고 늘씬한 모델들이 막 야한 속옷을 입고 야리꾸리하고 멜랑콜리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들로 아주 어, 섹시하게 잘 꾸며놨더라구요 야야봐 죽이자 너 아유 <웃음> 어, 그럼 그렇지 당신이 생각한 걸 남들이 모를 리가 있겠어? 정말? 오 케마리 아 좋았어 <웃음> 여보! 잘 봐! 잘 보라고! 지금 여기 이런 샵들 보면은 모델들 보면 다들 쭉빵하고 막 날씬하잖아 이걸 노리자고 우리는 그 틈새시장을 개척한 거야 틈새시장을 우리나라 이런 몸매를 가진 여자들보다는 당신같은 드럼통 몸매를 가진 여자들이 더 많지 않겠어 야! 어 진짜 그런 눈으로 보지마 나도 한때는 말이야 아우 어, 지금 이게 내 당신 만나서 그래 에? 야 야식 매일 먹자고 한게 누구였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아 아무튼 그 친구중인거 아니고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야 이거 대박이야, 진짜. 대박 상품이라니까? 당신, 이제, 새 집으로 이사갈 줍니다. 샵잘 되면은, 바로 이사갈 거야. <웃음> 자,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델을 해. 당신 몸매가 드럼통엔 최적화야. 알았지? 어우, 야, 뭐, 진짜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내 손에 죽어몰래인간야 어? <웃음> 반대를 했는데, 며칠 후에 남편은 저한테 상의도 없이, 고가의 카메라와 티팬티를 도매로 사서는, 막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렇게까지 일을 벌려놓으니까 진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야한 속은 모델이 될수 밖에 없었어요 제가 티패티를 얼마나 많이 입은지 몰라요 여보 아 그래 좀더 섹시하게 포즈 좀 취해봐 어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이렇게 말이야 아잉 좀만 더 좀만 더어그제 아, 표정을 좀더 야하게 어. 입술 좀 살짝 벌려봐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 촬영 기술도 없는 남편이 막 대충 찍고 저주받은 저의 몸매에 걸친 소군. 그야말로, 아마존 전사가지 나왔죠. 아우! 남자들은 다 덤벼! 아우! 아, 진짜 부끄러웠어요. 드게 쇼핑몰을 오픈하게 됐죠.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문의 게시판에 이런 글이 남겨지더라고요. 첫 번째 글. 와, 대체 이거 먹미? 두 번째 글. 아 오티에 어 아, 정말 끔찍하다 세 번째 글눈날이 타들어간다 다 타들어가 다네 번째 글내눈돌려줘 막상 또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아유. 쇼핑몰 오픈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가도 단한 장의 팬티는 팔지 못했지만 문의 게시판에는 아주 저를 비아냥거리는 글로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파가요 저도 파가요저도야저도야 솔히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시판의 글중 하나. 눈알이 타들어간다. 라던 게시물만 계속해서 도배하던 그놈을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눈을 타들어가게 하고 싶네요. 아 참, 저희 남편 어떻게 됐냐고요? <웃음> 상상허 맡길게요. 아 어, 여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알았어 여보 <웃음>